판타지와 사이파이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레전설과 미솔로지가 힘차게 하이파이브를 훌리는 거대 괴수 장르 오늘은 잠깐의 등장에도 불구 화끈한 임팩트를 선사해 주었던 영화 속 신스틸 괴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로지 존재감 하나로 모든 걸 커버했던 최강 비주얼의 거대 괴수들 이번에도 잡비 없는 면상들이 쉴새 없이 들이닥칠 예정이니 잔뜩 기대해 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 해산물 베이스의 괴수들 중 가장 유명한 친구죠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등장하는 전설의 바다 괴수 크라켄입니다 크라켄은 바다를 노비며 배를 습격하는 두 종류의 괴물이자 플라잉 더치맨의 선장 데비 존스가 기르는 어여쁜 반려괴수입니다. 애완동물은 주인의 얼굴을 닮는다더니 얘들은 그냥 컨트롤 cv였죠. 등장시에는 거대한 다리를 이용해 배 전면을 감싼 뒤 돛대와 함선 내부를 집중적으로 뽀개며 취약한 곳을 공략 최후의 순간에는 배를 반으로 쪼개버리며 그대로 침몰시켜버리고 마는데요. 오징어의 빨판과 촉수를 가지고 있지만 몸통은 오징어에 가까운 형태이며 각 촉수마다 감지센서를 장착 구석구석 숨어있는 인간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하나씩 조져댑니다 입모양은 뭔가 거대한 원형을 이루는 건치의 소용돌이랄까요? 거기다 시체성은 악취를 자랑하는 죽음의 입냄새까지 그야말로 오감을 후려버리는 크라켄에 위어 역시 전설의 괴수라고 불릴만 하죠 대지의 정령이자 대자연의 화신 녹지로 우거진 근육질 핫바디가 두 눈을 사로잡는 친구였죠 다음은 헬보이2에 등장했던 초거대 괴수 엘리멘탈입니다 헬보이 일행의 끈질긴 추격을 막기 위해 누아다 왕자가 꺼낸 비장의 무기입니다 원래는 자그마한 콩 모양의 탄력 좋은 녹색 씨앗으로 등장하지만 곧 하수구의 물을 흡수한 뒤 슈퍼 거대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머리 부분이 귀욤귀욤한 꽃봉오리처럼 생겼고 온몸이 그린벨트에다가 청정구역 그 자체 일단 대지의 정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괴수 포지션이라서 그런지 닥치는 대로 다 때려부수는 쾌활한 성격을 자랑합니다 어쨌든 최후에는 헬보이의 우량아 유탄을 맞고 엘레강스하게 사망 흘러나온 피에서 무수한 식물과 꽃들이 자라나는 최고의 명장면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급게 하는 거대한 봉오리가 열리며 꽃가루 대잔치 창렬 뭔가 아름답긴 한데 코가 막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죠 꽃가루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사마귀를 질주하는 신화 속의 괴수 가도브 이집트의 자이언트 스네이크 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깡패 같은 괴수 입니다. 전쟁의 여신 아나트와 아스타르트가 부리는 거대 뱀으로서 흰색과 검은 색의 두 마리 개체가 등장 마치 원 플러스 원 사은품 행사 같은 끼워 팔기 전법을 구사하는데요. 태양신 라의 숙적인 절대악 아포피스의 화신이며 뱀의 형상을 한 괴수 답게 민첩하고 날렵한 몸놀림을 자랑합니다. 놀랍게도 입안에 돌출된 두 개의 분사구를 통해 불을 할수도 있으며 무려 호루스 신 마저도 고전시킬 만큼 화끈한 활약을 펼쳐 주었는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어쨌든 단역은 단역이었죠 한마리는 결국 절벽에서 추락하며 비명행사 또한마리는사랑해 여신 하토르에게 홀려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뿜고 가열차게 타죽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은 장 구이 콜?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등장하는 최강의 종족 중 하나이자 완벽한 비트와 리듬 소울로 중간계를 뒤집어 놓으셨던 백수단한 괴수의 등장 다음은 자타공인 니들러스의 하트 브레이커 발로그입니다 원래는 불과 화염의 정령들이었으나 모르고스에 의해 타락하여 흑화된 존재입니다. 힘의 악마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며 무려 드래곤에 필적하는 막강한 힘의 소유자인데요 영화의 배경인 제3시대에서는 이미 대부분이 멸종된 상태였으나 모리아에은둔 중이던 한 개체가 반지 원정대의 앞을 가로막으며 짠하고 등장 단지 기척만으로도 수많은 오크들을 떨게 만들고 병예로 구성된 원정대조차 빤스런하게 만들었던 군국의 악마입니다. 극 중에서는 간달프와 1대1 맞짱을 뜨게 되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준 바 있는데요 뜨겁게 절절 끓는 용암 같은 꿀피부 왠지 취향을 알것 같은 불꽃 채찍에다가 매섭게 타오르는 화염의 검까지 뭔가 열기가 느껴지는 용광로한 액션으로 판타지 팬들을 엑스타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불꽃이 장렬하는 에스엠한 괴수가 끌리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 동양의 전설에 등장하는 고대의 괴수가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마법의 나라에서 깜짝 등장 다음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주에 등장했던 조우입니다 조우는 고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환상수입니다. 한자어로는 추. 혹은 추호라고 불리우며 매우 큰 몸집에 호랑이의 얼굴을 가졌고 길게 뻗어있는 화려한 꼬리가 특징인데요 팔다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뛰는 걸 좋아하며 순식간에 팔이 저녁을 넘나들만큼 빠르고 날렵합니다 이동시에는 갈기에서 스파크가 튀며 더욱 더 스펙타클한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심지어는 순간이동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강력한 동물로 분류되는 괴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질이 포악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저 기분이 좋아서 날뛰는 것뿐 심지어는 주인공 뉴트가 방울로 유인하자 세상 해맑고 착해빠진 모습으로 느닷없는 심쿵 포인트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애교도 정말 많은 편이라서 기회만 된다면 한마리쯤 꼭 길러보고 싶네요. 더 넘버스 선정 역대 폭망 영화 2위에 빛나는 존 카터 바순 전쟁의 서막 디즈니에게는 잊고 싶은 흑역사겠지만 여기 그냥 잊혀지기엔 넘나도 아까운 수줍은 한 마리의 괴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존 카터에 등장했던 충격적인 비주얼의 포유류 괴수 흰 고릴라입니다 신비의 행성 파순 타크 족에게 생포된 존 카터가 경기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미지의 외계 생명체입니다 사실상 말이 좋아 흰 고릴라지 실제로는 정말 박터지는 쌍탄의 소유자인데요 일단 위아래로 거대한 송곳니가 나있으며 눈이 거의 퇴화되어 있어 후각이 예민한 편입니다 게다가 4개의 팔과 2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핏 하얀 털이 달린 벌레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 같은 스파카크란 느낌 어쨌든 비주얼만 ...으로도 충분히 관자놀이가 애리는 기분입니다 참고로 세키로라는 게임에 사자원숭이라는 유인원 보스가 등장하는데 거의 그새끼의 버금가는 충격과 공포였달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몸놀림도 민첩하고 전투력도 최강 포악한 성격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악역괴수 그 자체입니다 독특하게도 파란색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제작사가 디즈니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살짝 추측해 봅니다 일본의 역사적 사건인 추신도라를 토대로 미국에서 사뿐하게 오리엔탈리즘을 가미해서 만든 키아노 리브스 주연의 퓨전 판타지 영화 다음은 47 론인에 등장했던 동양의 신수 기린입니다. 기린은 동북아시아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수컷은 기. 암컷은 린이라고 불리우며 용의 머리에 사슴의 몸, 말의 발굽과 소의 꼬리를 가진 합성수인데요. 대표적인 합성수로는 타이탄의 키메라 가드 오브 이집트의 스핑크스 해리포터 시리즈의 히포그리프 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합쳐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용이나 봉황과 마찬가지로 신성시되는 동물이지만 4 7론인에서는 미쳐 날뛰는 괴수로 전라 육중한 체구와 거대한 뿔을 이용해 뿌셔뿌셔를 일삼고 꼬리를 마구 휘둘러 채찍처럼 후려치는 등 꽤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신수인데 여러모로 살짝 아쉬운 느낌이었네요. 동화 속 신비한 세상에서 펼쳐지는 꿈과 환상의 대모험. 다음은 레버엔딩 스토리에 등장하는 행운의 용, 팔코입니다. Oh, chase? Did somebody say Chase? f 판타지아라고 불리우는 동화 속 환상의 세계 이곳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백색의 용이 살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공기처럼 가볍고 우아한 동양의 용으로 묘사되지만 실사판에서는 무려 강아지의 얼굴을 한개 용으로 등장 아트레이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큰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 비늘과 부드러운 털로 뒤덮여 있으며 초롱초롱하면서도 해맑은 눈동자가 포인트 가려운 데를 그 읽어주면 뽕 맞은 표정으로 눈이 돌아가고 혀가 뒤집힙니다 뭔가 귀여운 듯 귀엽지 않은 알싸한 느낌이죠 어쨌든 복실복실한 털 덕분에 승차감이 거의 그랜저 수준이라 나름 현자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셔틀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환상수들이 등장하는데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특수효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으니 요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지의 제왕 어스시의 마법사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손꼽히는 부루의 명작이죠 다음은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 등장했던 시서펜트 입니다. c 서펜트는 세계의 바닷속에 서식하고 있는 거대한 바다뱀으로서 거의 모든 형태의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초거대 괴수입니다 극 중에서는 꿈의 섬을 지나던 중 에드먼드의 두려움이 실체화되어 등장 바닷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웅장한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쭈글쭈글하고 미끈미끈하면서 우돌도돌한 녹색의 비주얼이 뭔가 지느러미가 달려있는 늙은 애호박 같은 느낌입니다 입 주변에는 수염같은 촉수가 잔뜩 달려있어 상당히 징그러운 모습이구요 막판에는 상체 앞쪽이 반으로 갈라지며 수천개의 촉수가 추가 등장 보고 있으면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최악의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뱀이라기보다는 벌레같은 느낌이 더 강한 친구였죠 어쨌든 최후에는 예전에 해리포터가 바실리스크에게 했던 것처럼 주인공 버프를 입은 에드먼드에 의해 입천장이 뚫리며 사망하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생긴 놈들한테는 칼빵이 직빵인 듯 하죠